안녕하세요 오픈 더 보컬입니다 오늘은 과호흡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희 오픈 더 보컬에서 이제 보컬 레슨을 받고 있는 학생의 이 파일을 함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지 그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음을 올라갈 때 이제 방어적으로 부르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방어 기전을 쓰는 건데 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접촉이라는 거고요. 노래 부를 때 이렇게 꽉 조이면서 소리를 내는 케이스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호흡이라고 해서 오늘 다룰 내용인데 과호흡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문 개방이라고 해서 성대 입구가 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큰데 자 우리 모든 음성은 폐부에서 나오는 공기에 의해서 그 공기가 성대를 마찰하면서 성대가 진동하게 됩니다. 이를 성대 진동 패턴이라고 하는데, 자, 과호흡자들은 이 진동 패턴을 뒤를 벌려서 내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 방어 기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먹을 피한다고 생각하면, 보통 뭐 격투기 선수들을 보면,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피하잖아요 주먹을 보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피하는데 일반분들 보면 주먹을 피할 때뭐 이렇게 피한다거나 몸을 좀 움츠리면서 이렇게 피할 피한다거나 뭐 이렇게 피한다거나 하잖아요 이 보컬에서도 방어기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에 얘기했던 과접촉자들은 쪼이면서 방어기전을 이렇게 쓰는 거고 과호흡자들은 이렇게 피하면서 소리를 이렇게 벌리면서 이렇게 내는 거죠 방어기전을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이런 과호흡자분들은 좀 소리를 피한다 에, 좀 이렇게 뒤로 뺀다 이런 느낌이 강한 그런 방어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분들은 일단은 성대 접촉률을 높이고 우리가 단순한 이미지 트레이닝에서 소리와 내가 맞서 싸운다 혹은 부딪힌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질러버린다 가 되면 안 돼요. 그 질러버린다 가 되지 않으려면 저희 오픈도 보컬 첫 영상에 흉복식 호흡편이라고 있습니다. 이 호흡을 하시면서 항상 소리를 부딪힌다. 내가 이제 소리를 소리와 맞서 싸운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물론 이런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발성 트레이닝을 받으셔야겠죠 그런데 뭐 발성 트레이닝을 이렇게 직접 오셔서 받기에 좀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오픈 더 보컬 제가 채널에 최대한으로 이 성대 접촉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제가 기본 개념은 좀 알려드렸고 아마 이거는 과오비 쓰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오픈 도 보컬에서 레슨 받고 있는 학생에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서 이해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거는 뭐, 뭐 레슨을 이제 한시간 했어요. 1시간 한시간 하고 나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프터가 아니라 그냥 ing인데 일부고 한 시간밖에는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애프터 파일이 뭐, 뭐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방향을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 오픈도 보컬에도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대부분 어디서 배우다 오세요. 근데 과호흡자들이 많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노래를 배운 지가 1년이 넘었고 2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뒤를 벌리면서 발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레슨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다른 데서 레슨을 받고 계신 분들도 만약에 이제 내가 레슨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런 과호흡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바람직한 레슨이 아닌 거죠 꼭 저희 오픈 도 보컬이 아니더라도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레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네 파일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런 방향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과업자분들은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난 너무 아파. 나게... 잘 들어보셨죠? 이게 뭐 애프터 파일이 뭘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된다. 지향하셔야 된다. 이런 이제 제가 흐름과 개념을 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네오 훈도 보컬에서는 네이버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가입하셔서 피드백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호흡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른 길로 갈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꼭 올바른 길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